염나대왕님 코봉이 데리고 왔습니다 아 그래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한다 우리 천륜지옥에서는 죄인 코봉이를 심판하도록 하겠다 아 진짜 억울해요 저는 아니 제 나이 또래 다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죄가 되나요 코봉아 조용히 해 내가 변해해 줄게 염나대왕님 지금 구독자 만명 기념 이벤트로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커뮤니티를 참고하세요 우와 여기 어디야? 놀이동산인가? 우와 엄청 거대하다 아저씨도 놀러 오셨어요? 아저씨! 아저씨! 아, 말을 안네아 진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진짜 재밌는가 봐 아, 근데 이상하다 왜 뻘쭘하게 다들 서있기만 하지? 다들 정신이 어디 나간 사람들 같아 어? 저 매표소다 매표소다 하하 <웃음> 저어린이야한 장이요 고봉야너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 여기야? 여기 놀이동사 아닌가요? <웃음> 지금부터 이름을 부르겠다 고봉이 네네네 아니 저기 이름을 세번 부를 거야 고봉아 그럼 가만히 있어 아네 고봉이 야, 야, 야. 아 진짜 아, 왜 그래요 아네 이름 세번 불러야 돼아 근데 왜 불러요 갑자기 내네 이름을 아 불러야 된다고 그게 처음부터 시작이야 그렇게 해야 돼 거봉이 근데 여기 뭐하는 데예요아노래동산 아닌가요? 야! 너 이러니까 지옥 왔지 너 어? 가만있어 거봉이 거봉이 거봉이 아우 겨우했네 진짜 거봉아 잘 들어라 놀래지 말고 여기는 지옥이야 네? 왜? 예, 지옥이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거봉아 넌 지금 지옥에 와 있어 앞으로 우리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럼 제가 죽었단 얘기예요? 어 그래서 네가 다시 환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지옥에 남을 건지 우리와 함께 심판을 받을 거야 우리 세 명은 널 환생할 수 있도록 널 변호해 줄 거야 <웃음> 예, 거봉아 네가 죄가 없다면 환생하겠지 하지만 네가 죄가 있다면 평생 이 지옥에 남을 것이다 자 처음은 우리 덕준이와 함께 출발하도록 할게 자 코봉아 가자 네와 어, 근데 진짜 여기 너무 웅장한 것 같아요 이곳이 어떻게 지옥이죠 믿겨지질 않아요 자 재판장에 들어가게 되면 두 판관이 있어 SCP-096 SCP-273 절대 불리한 얘기를 해서는 안돼 알았지? 네 그리고 넌 변호사를 설림할 수 있으며 무피권는 행사할 수있고아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 미안 경찰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버릇됐다 애. 여기 서 있으면 돼아예자 어, 어, 화이팅 어때? 네. 염나대 형님 코봉이 데리고 왔습니다 아 그래 지금부터 체판을 시작한다 죄인 코봉이 죄인 아니거든요 어이 네, 조용히 해 우리 이 땅콩이한테 까불어 우리 천륜지옥에서는 죄인 코봉이를 심판하도록 하겠다 죄명 늦잠자고 엄마한테 짜증부린지 동생 코순이 맨날 괴롭힌지 똥싸고 물 안내린지 야채 안먹은 죄, 그리고 침대 밑에 코딱지 붙인 죄. 죄목이 너무 빨라요 연남대왕님 심판하시죠 그래 코봉이 네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다. 아 진짜 억울해요. 저는 아니 제 나이 또래 다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죄가 되나요? 코봉아 조용히 좀 해. 내가 변해줄게어 예. 염라 대학님, 우리 코봉이는 같은 또래 친구들과 같은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 염라 대학님도 어렸을 때 침대 밑에 코딱지 묻지 않으셨나요? 어? S.C.P. 콩구력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그냥 저는 코봉이가 불쌍해요 야 그게 판결하면 어떻게 해? 코봉이 잘못한 죄를 정확히 따져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얘기해야 될거아니야 그게 네 역할 아냐? 전화의 또래 다아는 행동이야 왜 이렇게 넌정이 없니? 그렇게 애들을 괴롭혀야 되겠니? 연나대 형님 판관 SCP-096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코봉이는 죄가 없습니다 염라대왕님 하지만 코순이를 괴롭히고 울게 한점 가족들에게 상처 준 점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지자저 위를 보도록 바람둥이였던 코순이 남자친구에서 코순이를 구해줬지 그리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심부름 열심히 하고 코순이가 재미있게 뛰어놀고 그리고 저큰 코로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었지 아이 그건 아닌데 어, 어찌됐든 그러므로 나 염라대왕이 이 재파를 선고하겠다 호봉이 우죄 아이 저 뭐, 재판이 왜 저래라고 아 짜증나 다음 심판에도 꼭 살아남길 바래 고봉아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연로대왕 하라방탱아 태... 하라방탱이 태... 하라,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축하해 우리 다음 심판을 받으러 이동하자 알았지? 아 고마워 <웃음> 고봉아 아까 입구에서 인사했지? 내 이름은 혜원 맥이야 아 그렇구나 아저씨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해원맥이랑 맥콜은 무슨 관계인가요? 아무 관계 아니야 잘 들어! 우리는 나태지오로갈 거야 자이 배를 타고 움직일 건데 가는 길이 험난할 수 있어 그러니 배에 얌전히 앉아 있어라 알았지? 네 맥콜 아저씨 아니! 해원맥! 해원맥콜 빨리 타! 네자 음. 간다 코봉아! 네 자. 와배 재밌다 어? 아이 저거 뭐예저시끄만거 어? 아이 저거는 SCP-280 호박 여기 빠져나가야 돼! 아.. 어, 네? 저리 가! 네. 아, 위험한데! 아, 조심해! 자! 꽉 잡아! 여기 빠져나가야 돼! 아 무서워요! 어, 어. 자! 어! 저 앞에도! 자! 이 섬에 내리자! 이 섬에! 아 네! 아저씨 빨리 오세요! 어, 어. 자, 지금부터 내가 널 보호해 주마야 야! 와! 이야! 와! 호! 호! 겠다야야 와! 야! 가는 길이 험난하구나. 고봉아 괜찮니? 어예어 예. 어, 감사합니다, 아저씨. 자, 시간이 없다. 어서 배에 오라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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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이 이거 어 미안해 아좀 서툴러가지고 자 저쪽이다 아 저기 계시구나 자고봉아다 왔다 조광대왕님 해원맥 도착했습니다 어 그래요 해원맥 콜 수고하셨어요 이런 진정 나태지옥 조광대왕님 앞에서 코봉이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봉이? 본사건은 나태한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봉이 나태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 옆에 있는 173다음코이가 나태해요. 맙! 아까부터 왜 자꾸 나한테 시비 걸어? 내가 너 솔직히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내가 너한테 돈거한거 있어? 왜 그래, 야이 샤이가이? 야, 야, 야, 니들 조용해봐. 조용해봐. 자, 지금부터 내가 얘기할 거야. 잘 들어, 코봉이. 너는 무죄야 네? 네? 예? 아니 코보이가 바로 무죄라고요? 왠줄 아니? 니들 코봉월드 봤어? 오! 부산행 시리즈 너무 재밌더라 오! 코봉아! 나니 네 팬이야 나 구독했잖아 <웃음> 내가 댓글도 남겼는데 봤니? 아니 그렇게 퀄리티 있고 내용도 재밌는데 저걸 찍어드리냐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어? 근데 코보이가 나태하다고? 아이 잠깐 이 무슨 <웃음> 상황인지 무슨,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내가 네 팬인 상황이지. 야야 눌러봐봐. 눌러봐봐. 저요? 눌러봐봐, 눌러봐봐. 어? 가까이 니까코 진짜 더럽게 크다. 어! 야, 야, 너내 뒤로 와서 내 등짝에다가 사인 좀 해줘 봐봐. 예? 야 등짝에 빨리 사인해 봐봐. 아, 아, 예. 알았어. 아, 일단은 아, 거봉이. 아, 그동안 감사하고 구독해 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이나을가봐 있어봐요 그래서 앞으로 저의 팬이 되십시오 제 구독자 만명이되면 이벤트 할 거니까 그때 커뮤니티 글도 달아주세요 코봉이 아 어때요? 오, 영광 영광 영광이야 고맙다 얘 예. 고맙다 얘 예. 어, 우리 나태지옥에서는 어, 코봉이 어, 무제 빨리 당장 보내 173너 자꾸 그런 표정 볼 거야? 우리 코벅이한테? 아 지, 진짜 나 타던데? 아 진짜요! 너 그냥 얘한테 무슨 감정이 있니? 아 그건 아니고 아 진짜 자코봉아네초강대학님자 다음은 잘 들어 너의 마지막이 될 거야 정말 무서운 곳이 기다리고 있단다 꼭 거기서 네가 환상하길 바래 아 감사합니다 코봉아잘 들어 다음은 살인 지호로 가는 길이야 가는 길에 심판도 받기 전에 네가 죽을 수도 있어 아주 위험하다고 그것은 나 말고 강림이가 같이 함께 할 거야 꼭 네가 환상하길 바란다 알았지 고봉아 힘내! 네 감사합니다 자고봉아아네 아, 어, 어, 너무 무섭다 아저씨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바로 지옥 중에서 가장 무섭다는 살인지옥이야 네가 전생에 어떤 살인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이 마지막 재판 장소로 정해졌다. 저는 살인 저지른 적 없어요. 진짜예요. 나한테 얘기받자 다 필요 없어. 재판을 받아보면 알겠지. 험난한 길이 될것 같구나. 하, 너무 무서워. 저 개불들을 또 보고. 난꼭 환생할 거야. 나는 이곳에서 꼭 나갈 거라고. 난 환생할 거야.